진짜 하나도 재미없네. 어떻게 뭘 해도 노잼인거지? 아, 저원룸이 정말 귀엽네. 좀 만지다가 가야지. 아, 약속 있는데 나가기 싫으네. 그냥 집에 있어야지. 혹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? 네 일인데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함? 역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지. 에템 혹시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지? 야얘왜 오늘 말 한마디도 없냐? 얘 어제부터 말 한마디도 안 했어. 야, 쟤네 싸운다. 어떡하지? 그랬어? 어쩌라고? 얘들아, 싸우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. 아, 이거 생각보다 잘안 되네. 에이, 그냥 대충해. 혼다 썼다 여보세요? 야잘 지내냐? 아니, 다름이 아니라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기운이 좋아 보이네요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신가요? 돈은 목숨보다 소중해 역시 돈이 최고야